네, 화학원 10월 서울시교육청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아, 1번은 이제 가는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나는 메테인이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아세트산, 산이잖아, 그치? 그뭐 그냥 쭉 풀면, 그 하법법을 통해가지고 N2하고 H2만 반응시켜서 만든 게 암모니아잖아요. 그질소비료의 원료가 되는 거.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니은은 메테인은 이제 뭐 자주 나오죠? 그 LNG, 액화 천연가스. 그래서 LNG의 주성분이라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세트산은 끝에 왜 산이 붙었겠어, 그치? 이 산성이니까. 그래서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번은 이제 그 열의 출입 관리 관련인데, 이거는 뭐 주변, 그러니까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이고, 주위 온도가 떨어지면 흡열이다 그치?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는 음식을 데웠으니까 주변으로 열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는 발열이고. 어, 문제는 흡열 반응 찾는 거죠? 그래서 땡. 다음에 산화 반응이 위해서 손날로 주변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발열이고. 그 다음에 용의 반응이 뭔지 모르겠는데 냉각팩이래요. 그게 주변의 열을 제가 흡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흡열 반응은 디귿 하나밖에 없는 거지. 예. 다음. 자, 화학결합 모형에서 각각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아, 이게 원자단 이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먼저. 그래서 뭐저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하나 내꺼, 하나 내꺼 하면 맨 끝에 Y는 수소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형태만 따지면 탄소 형태인데 이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전자 하나 잃어가지고 플러스 됐으니까 전자 한 개를 또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탄소에서 전자 한개 더하면 그렇지 질소되잖아. 그래서 N은 NH4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두개 형태가 똑같아요. 그럼 형태만 놓고 보면 애도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그러니까 애도 질소거든. 그러니까 질소, 질소인데 마이너스니까 전자 한개더 들어온 거. 즉, 여기에서 전자 하나 빼면 되는 거지. 따라서 한 녀석은 탄소, 한 녀석은 질소, CN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문제가 아, 여기서 Z하고 X가 누구냐인데 여기 X가 나와 있잖아, 질소라고. 그러면 여기도 이 X가 바로 뭐? 질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Z는 탄소다 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럼 그거 다 하셨으면 기억. 원자과 전자 수는 x는 질소니까 15족 5가 되고 다음에 z는 예, 탄소니까 14족 4가 되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다음에 이 녀석은요. 그 박스 박스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으면 그 이온 결정을 나타내는 모형이잖아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하고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거 묻는 것이 바로 니온이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를 안 통한다가 만, 어, 안 통해야 되니까 니온은 틀렸네. 그리고 디귿, Z2, Y2는 뭐냐 하면 Z가 탄소니까 탄소 두개에 그다음에 Y는 수소니까 h 두개거든 이게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탄화수소는 구조 그리는 것을 그 탄소 위주로 그리세요. 그리고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좌우로 하나씩 예쁘게 나눠 놓으시고 대치. 그리고 탄소는 손네개 잡아야 되니까 수소는 하나밖에 못 잡지 않아. 따라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탄소가 손을 4개 잡을 수 있도록 공유결합 4개 할수 있도록 추가로 그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셋, 하나니까 공유전자쌍 몇 쌍? 다섯 쌍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다음 넘어갑시다. 에, 수소 원자의 오비탈 기니디가 있는데 한 음, 한번 풀어보면 이 중요한 워딩은 첫 줄에 있는 수소잖아.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어요셋 중에서 에너지 주니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거는 3S, 3P는 에너지 주니가 같잖아. 따라서 이 둘보다 에너지가 작은 나는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P가 바로 나구나. 요거 하나 찾으시고. 그럼 가는 이둘 중에 하나인데 나하고 다가 N 더하기 L값이 같대요. 위에 한번 써보면 P는 부양자 수가 1이잖아.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3 떨어지고. 따라서, 아, 에는 요 값이 3인 거야. 그럼 3은, 3s는 3 더하기 0이니까,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 그래서 3이고, n은 3 더하기 1이니까 4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가 3, 3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다가 되고, 그 마지막 에가 하가 되는 것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가는 p 오비탈이니까 구형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에너지 준위는 가가 다보다 크냐? 가다. 3s, 3p는 수소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같죠. 주의 좀 하시고. 그래서 같은 거가 되는 거고. 부양자수는 나는 p오비탈이니까 1이고 다는 s오비탈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귿은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건귿 하나밖에 없죠. 다음 넘어갑니다. 전기 음성도가 다 나와있어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화학 결합했을 때 전기적으로 음성이 되기 쉬운 거니까. 그래서 H하고 F 붙이면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부분 플러스가 되고 플로리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H2O2는 우리가 구조를 그리시면 어 산소 위주로 쭉쭉 그리시고 그다음에 수소가 좌우로 하나씩 붙어있는 거지. 뭐. 그러면 여기는 수소하고 산소 붙었으니까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 결합이 되고, 같은 것끼리 붙으면 전자가 안 쏠리거든. 따라서 이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거지 뭐. 따라서 니은 보기는 여기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 다음에 CH2O에서 탄소의 산화수 물었는데, 우리 산화수 규칙에 따라서, 어, 수소가 우선순위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니까 마이너스 2. 그럼 1자리 2개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합은 0이니까 탄소는 산화수가 0 돼버려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0이다. 이것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언하고 이것 되는 거예요. 다음 갑니다. 저희 동적평형, 그 상평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상평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증발속도 증발. 증발 속도는 온도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그냥 온도가 증발 속도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평형인 지점에 시그널이 있잖아. 몇 초부터 평형이 되었다라든지 또는 물질의 양이 일정하다라든지 또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그러면 이꼴 워딩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응축이니까. 이 응축 속도는 단위 부피당 몰수. 그러면은 그 상평형이니까 여기 몰수는 기체, 기체 상태 X의 양이고 여기 부피라는 건그 음, 기체의 부피죠, 그렇 용액의 부피가 아니고 기체의 부피.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이게 액체분의 기체의 양이 나왔는데 이것분에 이거 나오면 어쨌든 봐요, 이거 하나가 사라지면 이거 하나가 생기잖아. 그럼 애가 두 개가 사라지면 애는 두개 생기는 이런 꼴이거든. 따라서 전체 개수는 일정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A가 증가면 n 는 감소고 분자가 감소면 n 는 증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봐 놓으시면 돼. 기체의 양만 보시면 된다고. 그럼 그 상태에서 기체의 양이 A보단 B가 많으니까 아, 기체가 더 많이 생긴 거고. 그렇죠? 오케이? 음, 분홍으로 표시할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양이 일정하니까 일정하다는 건 바로 뭐지? 그래, 동적평형. 그래서 아, 요때는 벌써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체의 양이 b인데 b보다 c가 더 크다 했거든. 아직 평형이 안 됐어. 그런데 이때부터 기체의 양이 일정하니까 이때 이 녀석은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죠 뭐.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러고 나서 이제 뭐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그럼 내가 이 속도를 음, 가장 편한 거는요. 그냥 수치적으로 대충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 음, 뭐라고 할까요? 왼쪽에는 여기 항목에서 왼쪽에는 증발 속도를 제가 한번 써보고 오른쪽에는 응축 속도를 한번 써보자고. 그런데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증발 속도와 관련돼 있거든. 따라서 음 이렇게 쓸까요? 이걸 뭐 2라고 씁시다. 증발. 그럼 애도 왼쪽 증발이 2고 애도 증발이 2고 온도 일정이니까요. 그렇지? 뭐 애나 애나 온도 같으니까 애도 증발이 2고 애도 증발이고 애도 증발 2가 돼 버리지. 그런데 요때부터는 동적평형에 도달했거든. 따라서 응축이고 어, 계속 어, 동적평형이니까 응축이가 되고 현재에는 여기서부터 동적평형이기 때문에 응축이고응축이라고 쓰시면 되죠. 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이때는 동적평형이 아니고 기체가 더 많아지고 있었으니까 증발속도가 더 빠르다 이듯이거든. 따라서 t 초에서는 응축속도가 증발보다 좀더 느리겠죠. 그래서 n은 대충 1이라고 써놓고요. 여기도 뭐 1이든 뭐 얼마든 대충 하나 써놓을까요? 아직 동적평형이 아니고 수증기가 더 많아지고, 아, 수증기 된다. 기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이렇게만 써놓으면 웬만한 문제는 뭐 틀릴 게 없이 다 되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 기체의 양은 et하고 t 비교하는 건데, 이 b하고 a가 바로 기체의 양이잖아요. 따라서 기체의 양은 et가 t일 때보다 크다가 맞고, 다음에 동적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애는 벌써 이때 돼버렸다고, 동적평형이. 따라서 가가 나보다 더 빨리 된 거지. 더 빨리 됐으니까 시간은 더 조금밖에 안 걸린 거고 걸린 시간은 나가 더긴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다음에 가에서 사퇴일 때 어, 속도 비교한 거네요. 그러면 가에서 사퇴면 동적평형이니까 야 이거 뭐 숫자 쓸 것도 없었네, 지금 보니까. 음. 하여튼... 그래서 속도는 얼마? 이꼴 1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땡! 되는 거죠. 그쵸? 예. 그 외에 이제 추가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묻죠. 나이에서 3t일 때 응축과 가에서 t일 때 증발 속도.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온다 치면 그냥 저렇게 대충 숫자 써놓으면은 특별히 뭐 헷갈리거나 그런 거 없이 다풀수 있을 거야. 다음 넘어갑시다. 어, 분자 가나다가 있는데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잖아. 루이스 구조식은 비공유 전자쌍은 안 써주는 거거든. 그치? 따라서 루이스 구조식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와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죠. 뭐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이 비공유는 뭐 시간 내시면 다 그려놓으시고 아니면 뭐 중요한 거뭐 결합각이나 평면 입체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 좀 해놓으면 좋지 뭐 그래서 기억 중심원자의 비공유는 중심원자 물었어야나에는한 쌍이 있고 그 다음에 n은 두 쌍이니까 나가 아니고 뭐 그렇지 다가 가장 크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극성분자는 우리 극성분자 우리가 그 고교과정화학에서 조건이 있었잖아 중심에 비공유가 있으면 극성이다 따라서 애 극성이고 애 극성 잡으시면 되고 거는 주변에 붙어있는 중심 원자 하나짜리에서 주변에 붙어있는 원자들의 종류가 달라지면 극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렇지그애 같은 경우는 죄다 중심에 비공유도 없고 주변에 죄다 같은 게 붙었으니까 다는 무극성 분자고 이 둘은 극성 분자가 되지 만 뭐. 그래서 극성 분자는 나와 다두 가지가 된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리고 평면 입체에서는 우리가 입체, 무엇이 입체인지 말아 놓으면 되는데 수능에서는요. 단일결합만 이렇게 네개 있는 형태. 탄소절 그다음에 중심에 비공유가 있고 단일결합 세개 있는 형태.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가 보이면 입체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평면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따라서 가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입체구조고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렇지? 단일결합 세개의 삼각불구조. 그래서 나는 입체. 그리고 단은요 평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입체가 되려면 구성원자가 내가 바라보는 그 원자수가 적어도 4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 원자 3개까지는 무조건 동일 평면에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 평면에 있을 수 있는 분자는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한 가지다. 그래서 디것은 땡. 다음 넘어갑니다. 농도 문제잖아. 농도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제 A 분자량이 180인데, 이거 36g을 물에 녹여서 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일부를 덜어가지고 또물 넣어서 뭐 만들었고 우리가 그 용액의 농도 문제는 용질만 잘 추적하면 되잖아요. 용질의 양이 어떤지. 그러면 거기에서 몰농도 나왔을 때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리터 곱하면 몰 나오는 거고 뭐 계산 편의를 위해서 미리리터를 곱하면 미리몰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2 0 0 m l 다좀큰 숫자지만 애는 5 0 m l 다 이렇게, 나오, 미리미리 나오니까 우리는 미리몰로 계산 들어가 버리자고. 그럼 우리가 미리몰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몰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질량 그램 나와 버리거든? 그렇지 그런데 미리몰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질량도 미리그램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36g인데, 미리그램 바꿔서 미리몰로 하자고. 그러면 공만 세개 붙이면 되니까, 바로 36,000mg, 그 녀석을 분자량 180으로 나눴으니까 0,0 치워지고 그러면 3600을 18로 나누게 되면 얼마? 그렇지 200 나오겠지. 따라서 너2 0 0 m 리몰이야2 200mol. 0 0 m 리몰 그런데 2 0 0 m 리몰을 물에다가 용액 2 0 0 m 리 l 만들었으니까 몰 농도는 부피 2 0 0분에몰200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1몰 농도 A를 X미리 덜었으니까 야, 몰농도 같잖아. 그래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니까 A는 그렇지, X미리 몰 이렇게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물을 넣었거든. 그러면 용질의 양은 A나 A나 같으니까 몰 농도 곱하기 부피하시면 되겠네. 얼마 나와요? 0.2 곱하기 50 해서 10 나오지, 그치? 아, 따라서 X는 10이야. 요거 하나 딱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몰 농도 a y 미리 들었으니까 여기는 그렇지 y 미리몰. <웃음> 그런데 이걸 1 8 g 녹였거든. 지금 우리가 미리몰, 미리그램 쓰고 있기 때문에 애도 그램을 어, 미리그램으로 바꿔야 하죠. 그러면 여기 1000 곱해 버리면 얼마? 18,000 나누기 180이잖아. 그러면 얼마? 100 나오겠지. 100 미리몰. 그래서 애는 용질과 용질 더했으니까 전체 용질의 양은 y 더하기 100이거든. 그래서 물을 넣어서 A몰농도, A는 1 떨어졌죠. 따라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뭐 용질의 양 나오니까 얼마? 200ml. 그러면 이거 두개 합쳐서 200ml이니까 Y는 얼마? 그렇지 100ml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분의 Y는 얼마? 10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다음 넘어가요. <웃음> 2, 3, 주기에요. 음, 얘는 그 바닥 상태니까 바닥 상태 전자배치 상황을 보고 X, Y, Z가 누군지 찾는 건데 뭐 익숙한 친구들은 슥 보면 그냥 나오겠죠? 일단은 그렇지 않은, 않은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위치만 잡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X는 뭐냐면 하 우리 2, 3, 주기니까 우리 뭐, 피오비탈 전자수나, 전자가 두개 있는 오비탈 수. 전자 두개 있는 오비탈 수는 오비탈 하나에 이렇게 쪼꼭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이거나 이게 뭐, 소수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2, 3주기니까 P 오비탈 전자수는 최소 한개에서 12개고 사이거든. 그럼 바로 할수 있는 것이, X는 P 오비탈 전자 10개 짜리야 하고 바로 나오죠. 그럼 피오비탈 전자 10개짜리면 하나, 둘, 셋,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요 위치가 바로 X가 돼버리는 거지. 16죠. 그럼 홀전자 수는 1빵, 1, 2, 3, 2, 1빵이니까 X의 홀전자 수는 2. 그래서 A는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기억은 틀렸네. 다음에 N은 여섯 개, 다섯 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열두 개, 열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2, 3 죽이면 어, 우리 오비탈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다섯 개에다가 네개더 하니까 맥시멈 아홉 개거든. 그러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열 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N은 P 오비탈의 전자가 여섯 개고, 그 다음에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다섯 개라는 거야. P 오비탈 전자 여섯 개면 이 위치부터 여기, 여기 마그네슘 까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거기에서 전자가 두 개씩 박혀 있는 것이 짠, 둘, 셋, 넷, 여기는 여기까지는 는여다 채웠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에랑에랑에 중에서 홀전자 수가 1 되는 건 에는 0이고 홀전자 1, 홀전자 0이니까 요 위치밖에 없죠. 따라서 Y는 나트입니다 위치 잡는 거고.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가 2고요. P오비탈 전자 수와 전자가 들어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 찍어서 해보면 되죠. 자, 두개 들어있는 게두 개잖아? 그럼 피오비탈 전자 두개 있으면 되니까. 그럼 바로 만족하네. 그런데 요게 첫 번째 후보군인데 홀전자 몇 개? 두 개라면서. 그럼 얘 예, 홀전자 두 개잖아. 바로 요 위치 되는 거네. 다른 것도 볼거 없이. 따라서 Z는 탄소다 하고 XYZ를 찾아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다 찾고 났으니 이제 보기 풀면 되죠. 그럼 기억은 해결이 됐고, 이들 중에서 3주기 원소는 X하고 Y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니연 맞 않? 다음에 s 오 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Z는 하나, 둘, 셋, 넷, 네개 들어가 있고, Y는 둘, 둘, 하나니까 다섯 개 들어가 있지. 그래서 네 개하고 다섯 개니까 Y가 더 크죠. 이것은 땡. 그래서 맞는 건 니연 하나밖에 없죠. 됐죠? 네, 바닥 상태 전자배치 문제입니다. 다음. 이 문제는 뭐 절대 값을 안 씌워놔가지고 좀더 편하게 풀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25도씨에선 pH하고 pOH 합이 14인데 저기서 나온 건 pH에서 pOH 뺀 값이잖아. 그럼 위아래 두 개씩을 내가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면 더했을 때그 값, 즉 저기 나온 마이너스 8이죠. 거기에다가 14를 요 더한 값은 pH의 두 배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죠. 그, 왼쪽에는 제가 pH를 쓸 거고, 오른쪽에는 앞으로 pOH를 쓰자고요. 항상 이쪽 문제는 pH, pOH 둘다 기록하는 게 중요하니까. 따라서 14에다가 8을 빼버리면 6 떨어질 거고, 그게 2pH니까, pH 얼마? 3 떨어지고, 합쳐서 14니까 n은 11 떨어지고, 요거, 요거 합치면 24잖아? 나누기 2를 하면, 아, 12 떨어지고, pH는, 그리고 pOH는 2 떨어지죠. 우리 산이라는 건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산과 염기의 정의가 산성과 염기성의 의미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산성이면 OH가 없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산성이면 H의 농도가 진하고. 그지 염기성이면 OH의 농도가 진하고, 그럼 H의 농도가 진하다는 건 pH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기 때문에, 아, H의 농도가 진할수록 P로 표현되는 pH, pOH에서 pH 값이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A보다 A가 pH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11승, 애가더 진한 거잖아. 따라서 N은 산성, HCL이고, 그지그 다음에 N은, 오, 이 녀석이 농도가 더 진하지? pOH 값이 더 작으니까 따라서 a는 염기성 OH-다 이렇게 쓸수 있죠. 뭐. 그러면 기억, 가는 HCl이다 기억됐고 다음에 d 은 이게 뭐냐면 a보다 애가몇 배냐 이 뜻이잖아요. 따라서 나의선 이 근데 주어진 게 p값이니까 뭐 대입해서 10의 마이너스 1 2승분에 10의 마이너스 2승 하셔도 되고 수소보다 OH가 p값으로 따지면 얼마? 마이너스 10 차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농도로 따지면 얼마 부어만 밖에서 올 바꿔서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10의 10승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지만 대체 다음에 이건 가에서 가와 비교하시면 뭐 대입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가에서 h 3 o 플러스니까 가에서 수소 이온 농도 그리고 곱하기 부피하시면 되고 나에서는 oh 마이볼 수니까 oh의 농도 그리고 곱하기 부피하셔도 되고 그치? 그렇게 해서 푸셔도 괜찮고 또는 뭐 우리가 수업 때 많이 한 것처럼 가보다 나가 몇 배냐 결국 우리가 몰수라는 건몰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결국 이 말이 몰수가 몇 배냐의 뜻이니까 몰 농도는 몇 배고 부피는 몇 배고 그걸로 계산하셔도 되죠 따라서 가의 H보다 나의 POH가 마이너스 1차이니까 농도는 10의 1승배 그리고 부피는 100이 50됐으니까 부피는 2분의 1배 그래서 얼마? 오다 하고 이렇게 또 뽑아낼 수가 있지 뭐. 그렇지? 예, 그래서 이것은 맞죠. 이게 10번 넘어갑니다. <웃음> 예, 중화 적정 문제인데 중화 적정 문제는 어, 삼각수 문제가 위에서부터 문제 풀면서 탁탁탁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랬어? 일부 덜어서 뭐 했어? 뭐 했어? 그 결과를 밑, 그, 거기에 대한 나온 결과, 밑에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부터 미지수 쫙 해가지고 푸는 것보다도 이게 전체 실험에서 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좀 봐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거 W그램을 물에 모두 녹여서 500ml 만들었는데, NaOH 화학식량 나왔으니까, 어떤 친구들은 Wg이면 40분의 w m 그리고 부피는 5 0 0 m l 면 0.5L니까, 몰농도 여기서 구해서.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결국은 이런 내용이잖아. 뭐, 여기 500ml의 NaOH가 Wg이 녹아있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걸 내가 다 쓰진 않았죠. 얼마 썼냐 하면, 처음에 NaOH 넣었을 때 눈금이 2.5인데 반은 끝나니까 17.5니까 몇 미리 더 들어간 거지? 그렇지. 15 미리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500 미리에 Wg 있었거든, 비례관계. 그런데 500 미리 를다 썼으면 Wg을 다 집어넣은 건데 15 미리 썼으니까 몇 배? 500분의 15배만큼 NaOH가 들어갔다고 라 보시면 되지 뭐. 그치? 그리고 그 우리가 중화적정이라는건 산에 있는 H플러스와 염기에 있는 OH의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은 지점이다 이 뜻이니까. 그러면 내가 요두 개만 계산해주면, 일단 아세트산, A 몰농도인데 20ml, 뭐 이걸 일부 덜고 희석 그런 가정도 없어. 되게 편하게 이걸 그냥 쓴 거야. 그럼 얼마 들어갔어?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해버리면 20aml. 그러면 아세트산도,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도, 그렇지, 20a가 되지. 요거 하나 딱 쓰시는 거고. 그러면 같아질 때까지 NaOH 얼마 넣었냐? 그러면 애는 500ml, 전체 Wg 중에서 500ml가 아니고 15ml 넣었으니까 500분의 15 넣었어요 쓰시는데 애는 몰이고 근데 미리몰이잖아요. 그치? 애는 g이니까 미리몰 썼으면 애도 미리그람 그리고 미리몰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애는 미리그람 바꾸려면 1000 곱하시고 그리고 이건 질량인데 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요거한 줄씩 해 가지고 정리만 하시면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a 구하는 거니까 쓱 나누면 520 대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게 되면 n은 20 떨어질 거고 그리고 5로 나누게 되면 535, 1그 다음에 5420 이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a는 20 넘어가게 되면 248이자 80분의 3w다. 이렇게 나오겠네. 마무리 정리하시면 80분의 3w. 예, 그래서 예, 답은 1번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에, WXYZ가 이제 좀 익숙한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슥슥슥 해서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다 쓰겠지만, 그러면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금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 뭐, 잘 알듯이, 왼쪽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으로 배치를 딱 시키시고, 이, 나온 것들이, 네 가지 원소, 원소는 네 종류가 나왔는데, 비교하는 거는 세 개밖에 비교 안 했거든. 그럼 이런 케이스는, 제 문제 풀때 얘기한 것처럼, W, 원자반 지름이 W가 크니까, 음, 원자반 지름은 금속이 더 크잖아? 그럼 둘, 중 W는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웃음> 미안. 범위를 잡아가면서 푸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했죠. 즉, 아닌 것들. 너는 W가 절대로 될수 없어. 너는 Y가 될수 없어. 이렇게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좀덜 헷갈리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원자 반지름은 애가 1등이지. 비금속보단 금속이 큰데, 금속 중에서 왼쪽에 있는 애가 제일 크잖아. 1등, 2등, 3등, 4등이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애가 1등이니까 죽어도 너는 X하고 Y는 안 되는 거고 더불어서 애는 지보다 큰게 하나밖에 없거든. 따라서 애는 Y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Y는 지보다 큰게 W, X 두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자 반지는 꼴찌는 애거든. 그럼 애가 꼴찌니까 죽어도 W하고 X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산소는 지보다 작은 게 플로린 하나밖에 없거든. 따라서 산소는 그렇죠. W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 위에다가 슥슥슥 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의 반지름은 비금속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비금속 중에서도 같은 줄에 있네. 왼쪽 게더 크니까 1등, 2등. 그다음에 금속 같은 줄에 있는 금속 왼쪽이 더 크죠. 3등, 4등이잖아. 따라서 애가 1등이거든. 애가 1등이니까 추고도 애는 뭐가 안 돼? 그렇지. Z하고 X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정도만 벌써 와도 X, Z, W가 안 된다면서 그러면 산소는 Y가 되고. 그럼 산소가 Y를 가져갔으니 플로린 Y 되면 안 되거든. 그럼 X, Y, W 안 되니까 플로린은 Z가 되는 거고 그럼 Y, Z 빼고 남는 게 X하고 W잖아요. 그럼 X하고 W인데 a 가 X가 안 된다면서 그러면 알루미늄이 X 되는 거고 그러면 마그네슘은 W다 해서 이렇게 다버리면 되죠. 네, 그래서 기억. Y는 산소다. 다 찾았으니까 해결됐고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W하고 X인데요. 2족에서 13족 갈때 이온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W가 더 커야지. 그래서 니온도 맞네 다음에 디은 유효액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잖아요 따라서 Y하고 Z에서 유효액전화는 Z가 더 크셔. 그래서 디귿은 땡. 끝째. 네, 가벼운 문제. 다음 넘어갑니다. 그, 요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보통 볼때 1, 2주기 나오면 1주기가 들어가면은요, 꼭 수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1쪽 위치에 있지만 수소 말고 밑에 리튬, 나트륨 등등은 금속으로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수소는 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게 1쪽 금속들은 산화수가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했을 때 부분 전화가 플러스를 띠는데 수소는 뭐 때에 따라서 플러스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가 금속하고 만났을 때뭐 NAH처럼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겠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조금 있는 상태에서 13번을 보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부분 또 그런 거 많이 묻거든요. 이렇게 이제 네, 보시면 거기에서 A, A, B는 1족이고 C는 2족이니까 아, 산소죠. D는 플로어린. 근데 A하고 D를 붙여 만났더니 이용결합된 걸로 봐서 N은 금속이잖아. 리튬. 그리고 그러면 N은 수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보기는야 누가 원자번호가 더커 묻는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맞고. 다음에 C, D2는 요 산소하고 플로어린. 즉 산소하고 플로어린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일자가 아니고 꺾여 있으니까 구분형이 맞지 뭐. 다음에 d 은 공유전자쌍수 비공유. D2는 플로린, 아, 단일결합이지. 그리고 양쪽 끝에 비공유 세쌍씩 있는 거고. 그다음에 C2는 O2니까 이중결합이죠. 그리고 양쪽 끝에 비공유가 2쌍씩 있고. 따라서 공유전자쌍 1분에 비공유 6, 1분에 6 떨어지고. 6이죠. 다음에 N은 2분에 4니까 2 e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배이다가 맞죠. 수소의 부분전하나 이런 것들은 묻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정 전부 다 맞는걸. 다음 문제. 2주기에서 옥택규칙 만족하는 원소가 CNOF인데 CNOF 가지고 우리가 조합을 해서 이것저것 만들 수도 있지만 좀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유전자쌍수가 전부 다 다르다. 4, 3, 2, 1로. 그치? 그 사항 하나 하고. 그, 비공유 전자쌍의 수도 전부 다 다르다. 탄소부터 시작해서 0, 1, 2, 3.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그, 이해를 하고 활용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그, 가나다에서 중심원자는 각각 한 개거든. 중심원자가 각각 한 개니까, 이제 분자구조 그리는 걸로 가게 되면.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은요 중심 원자 하나인데 공유가 세쌍 나왔거든. 애는 비공, 어, 공유가 세쌍. 그럼 중심 원자 하나에 공유가 세쌍이면 뭐, 뭐 있겠어? 이렇게 잡는 것이, 그렇지? 구성 원소가 두 종류잖아. 두 종류니까 손 하나 잡는 애, 손세개잡는 애밖에 없는 거고. 즉 우리가 뭐 일자로 그릴 수도 있죠. 근데이 경우에는 손 하나, 손세 개, 손두 개에서 구성 원소가 세 종류니까. 그리고 뭐 공유 세쌍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공유 세쌍이니까 그런데 문제 조건 뭐 나왔어? 두 번째 줄 끝에 중심 원자가 한 개라면서. 따라서 애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는 바로 이 녀석이다 하고 그냥 나아버리는 거야. NF3. 그렇죠? 구성 원자 수네개가 되고. 다음에 아 이걸로 구성 원자 수에서도 나가버리네. 원자 수세개밖에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소하고 플로린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원자 3개, 원자 3개니까 일렬로 일단 나열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유 전자쌍 4쌍인데 선을 2개 더 그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원소가 WXY로 3종류니까 아 서로서로 서로 잡는 손의 개수가 달라야 돼. 그럼 이쪽에만 2개를 더 그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탄소, 플로린, 질소.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게 플로어링과 질소니까 갑자기 짠 나타난 Y가 탄소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나 구조 대충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어, XYZ 야 똑같이 Y 탄소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될 수밖에 없지. 중심 원자 한 개짜리니까. 따라서 탄소 하나 쓱 그리시고요. 그리고 손은 네개 잡는데 어, 원소는 세 종류잖아. 세 종류니까 결합하는 개수가 달라야 되는 거야. Okay? 그래서 네개 잡는 애, 하나 잡는 애, 두개 잡는 애. 그럼 여기에서 짠 하고 나온 여성 누구지? 그렇지. 산소 들어가게 되죠. 산소. 그래서 여기 Z는 산소가 되고, 그럼 이쪽 끝에 붙어 있는 건 뭐? 플로어린. 그래서 X가 플로어린. 그럼 X가 플로어린이니까 플로어린이니까 W는 뭐? 그렇죠. 질소. 해서 원소 다 찾는 것이 뭐? 대충 한번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뭐? 기억. 그래서 W는 질소다. 기억 맞고. 다얘는 산소와 이중 결합이죠? 그래서 3중 틀렸어. 3중이 아니고 2중이라는 거. 그리고 결합각은 나는 일자니까 180도잖아. 이거보다 큰게 없죠. 그렇지? n은 삼각뿔 여기 중심에 비공유 있는 거 107도. 그래서 어, 결합각은 나가 더 커야 된다. 디귿 땡. 니하고 되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어, 산화하는 반응인데, 가는 제 개수가 대충 나와 있는 거, 나는 안 나왔죠? 나를 구해야 되는데, 가를, 가나에서 공통적인 건 뭔가 해보니까, 크롬에 산화수가 안 나왔어. 산화수가 안 나와서 구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CR하고 여기 CR하고 산화수가 n 플러스로 똑같거든. 따라서 여기 가에서 N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야.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 가장 기본으로 맞추는 게 뭐지?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다는 걸로 우리가 맞추지 않니? 근데 그게 사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화학 반응에서 보존되는 것들이 첫 번째 원자수 보존. 저 정확히 말하면 입자수 보존이야. 주, 즉, 원자수가 보존된다는 것좀더 확장하면 주고받은 전자의 총합도 같다 이 뜻인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 화살표를 이 꼴로 쭉 놔버리면 특히 이런 거는 이온, 이온 나왔을 때 유용하다고 라 했잖아. 그래서 왼쪽, 반응 왼쪽에 전화량 총합과 오른쪽에 전화량 총합이 같다는 걸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따라서 왼쪽은 전기적으로 애 중성, 애도 중성, 애도 중성이니까 전체 0이거든. 그러면 애도 합쳐서 0 나와야 돼. 그럼 애는 0인데 애가 얼마야? 마이너스가 6개 있으니까 6마이너스지. 그럼 합쳐서 0 나오려면, 애가 그렇지, 2 곱하기 n이 6 플러스면 되는 거. 그래서 n은 얼마? 3이구나 해서 여기서 바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속도감 있게 우리가 산화수 빨리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CR2O7은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CR은 얼마? 그렇지, 플러스 어, 6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으니까요. CR이 6에서 3으로 산화수가 3 줄었고, 철이 2에서 3으로 1 증가했으니 이들의 산화수초합이 같으려면 원자수는 1대 3. 그런데 화학식에서 첫 줄에 CR2라고 적혀 있으니까 1 말고 2라고 적어주셔 그럼 N은 6이라고 되니까. 따라서 반응한 원자수는 2개, 6개로 맞춰주면 여기 CR1이라고 쓰면 2개죠? 그럼 여기 CR도 2개 맞추시면 되고 그러면 철은 6개, 그다음에 6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산소가 7개 있는데 죄다 일로 왔으니까 H2O 7개. 수소는 14개. 죄다 여기 있으니까 14라고 쓰면 디급보기 해결됐고, 니은보기도 해결됐고. 그렇지가에서 CL2는 또 CL2에서 산화수가 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CL이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산화수가 줄었죠? 그럼 산화수가 줄었으면 환원됐으니까 무슨 재? 그렇지, 산화재. 그게 맞는 말이지. 기억 맞고, 이렇게 푸시면 될 겁니다. 리온도 맞고. 이것은 대입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 이 16번 문제는요, 되게 문제가 예뻐요. 아주. 그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아주 복잡한 계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어... 원자의 구성 입자 파트에서 질량수의 그 개념 그 식을 알고 있냐 동위 원소에 대한 개념 그런 걸 알고 있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웃음>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 수하고 그다음에 중성자 수 합친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있 우리가 동위 원소라는 이 워딩이 나오게 되면 동위 원소는 이 자체가 특징이 뭐야 그래 양성자 수는 같은 거거든. 근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중성자 수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 수에서 차이 나니까 동위 원소는 질량 수에서 동일한 차이가 나는 거지. 뭐. 그래서 질량 수가 예를 들어서 음 이만큼 더큰 녀석이 있어? 동위 원소 관계인데? 그러면 중성자 수가 두개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는 뭐 나냐면 동위 원소끼리 비교한 게 아니고 Y하고 X를 비교한 거야. 따라서 내가 여기는 X 쓰고 여기는 Y 하나 써볼까? 그러면 X하고 Y인데 양성자 수가 Y가 X보다 이만큼더 크대. 아, 양성자 수가 A가 이만큼더 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양성자 수가 이만큼더 커. 그런데 이제 중성자 수가 A 플러스 +E. 2. 아, 이 녀석은 A 플러스 2로 잡고요. 그 다음에 B는 B로 잡아버리고. 그런데 이 둘이 중성자 수는 같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중성자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에서 두개 차이 나거든? 그러면 질량 수는 그렇지. X보다 Y가 두 개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용을 해서, 아, small b는 A보다 이만큼 더 커야 되니까 A 플러스 4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A는 A 플러스 2, small b는 A 플러스 4 쓰시고, 마지막 이제 A 값은 이걸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수는 음, n은 a라고 그대로 쓰고요. n은 b에다가 또1를 더해야 되거든. 그럼 b는 a 플러스 4인데, 거기에 2를 더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6이 돼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따라서, a 대 a 플러스 6이 2대 3. 연립해서 풀던가. 또는, 이 둘은 숫자가 6 차이 나잖아? 현재 2, 3은 1 차이 나잖아? 그럼 1 차이 나니까 a를 6배 시켜서, 6, 2, 1이 6, 3, 18 하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a가 얼마 나오지? 12. 그래서 a는 12. 너는 14. 그 다음에 b가 얼마죠? a 플러스 4네요. 12에다가 4 더했으니까 16. 그리고 a는 18에서 푸는 거. 문제 아주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문제다. 음, 왜냐하면 막 복잡하게 막 계산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본. 요 개념을 알고 있냐. 그걸로 문제 푸는 거니까. 첫 번째, 기억. 그래서 B하고 A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기억은 A 플러스 2가 아니고 A 플러스 4가 되고요 다음에 질량 수비. A 플러스 2는 14하고 B는 16이니까 14대16 해서 7대 8. 니어는 맞죠. 다음에 디급보기. 분자량이 서로 다른 건 그냥 뭐 14, 16 가면 복잡하니까 X는 투칸 차이지? 12하고 14? 그래서 0과 2가 있다 하시고 Y는 또두칸 차이, 16, 18이니까 0, 2 하셔서 이거를 1대1로 붙였을 때 나오는 게 0, 0, 2, 2, 다음에 2, 0 해서 총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종류는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문제를 놓고또 보면은 음, 뭐 뭐지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해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딴딴해서 아이 녀석이 a 몇개 b 몇 개가 질량으로 따졌을 때아그렇게도풀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줄까 하고 현강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요거 해설을 하면서 했었는데. 음, 그게 별로 여러분들한테 그 비율 관계 요거는 요 문제는 도움이 안 돼요. 이 자체는 실제 요런 형태로 똑같이 나오려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적용하는 게 이게 뭐죠? 포괄적이다 하여튼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아구걸를 못하네. 하여튼, 하여튼 적용이 잘안될 거예요. 따라서 그 수업 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2 0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경향을 봤을 때 최소 하나에서 많으면 두 개까지 두개 정도까지는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할, 확, 풀어야 할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게 일반적으로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 현장 가셔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아, 이거 그냥 계산해야 되겠는데 그 판단이 딱 서는 순간,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연립방정식 세우시고. 그런데 이제 얘가, 초반에 나오면 괜찮은데 3페이지 막 후반이나 그때 나오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조급해진다니까. 그런데 이제 숫자가 좀 단순한 연립 방정식이면 그냥 깔끔하게 좀 후다닥 풀어버리면 되는데 숫자가 좀 깔끔해지지 않는다라고 치면 아예 마음을 나 그냥 차분하게 식 세워서 그냥 차분하게 풀 거야. 계속 그렇게 꼭 마음을 먹고 식을 세우세요. 오케이. 이게 막 대충 대충 풀다가 어. 밑에 답이 없어. 그럼 멘붕 오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또 1, 2분 낭비하면서 시, 1, 2분이 뭐예요? 시간 더 많이 갑니다. 그때는. 그래서 한 3, 4분 시간 더 오버해가지고 뭐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거 식을 세워야겠다 이 판단이 서게 되면 은 차분히 식을 쓰는 게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A는요 두개 여기서 발생한 수소 기체와 여기서 만들어낸 수소 기체 합이 15리터의 수소. 15리터니까 몇 몰이죠? 1몰이 25리터니까, 그렇죠? 5, 5, 25, 5, 35에서 5분의 3몰의 수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A, 하고 B를 혼합을 해서 충분한 양이니까 A를 다 반응을 시켰거든. 근데 거기에 들어간 A와 B의 전체 질량이 12.6. 그래서 A가 A 몰이다 하시고. B를 B몰이다 하시면 첫 번째 질량에 대한 식 나오죠? 그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식은 A의 저기 있구나 A의 원자량은 24니까 24A 그리고 B의 원자량 27이니까 27B 이 값이 12.6이다 3으로 나뉘어지겠네요8 3 하면 3 8에24 39 27 34 12 36 2, 6.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다음에 우리가 몰수에 대한 식,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개수에 따라서 a 하나면 수소 하나 생기거든. 그럼 a가 a면 수소는 그렇지 a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다 반응하면 발생하는 수소기체는 a몰 생기고 a는 2대 3이니까 2분의 3배 더 많이 생기잖아. 따라서 2분의 3b만큼 생길 거고. 그래서 발생한 수소의 몰수는 a 더하기 2분의 3이 3b가 얼마? 5분의 3 0.6이다. 요식 쓰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인지 해서 여기에 쏙 대입해서 b가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학하요? 하기 싫다 그런데. <웃음> 8 a 9b 4.2에서 할게요. 그럼 a를 요거 집어넣으면 6, 8에 4.8 어, 이거 8 곱하면 얼마죠? 4, 3, 에, 12. 마이너스는 되겠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B. 더하기 9B. 이 값이 4.2. 그럼 해 하게 되면 넘어가면 3B 떨어질 거고, 4.2 넘어가면 0.6이니까요. 그래서 B는 0.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의 양은 0.2몰. 그래서 아예 식을 차분히 세우는 게 낫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오케이? 다음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네 18번 문제는 되게 반갑죠? 이런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뭐첫 줄에서 1g에 들어있는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표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1g에 들어있는 블라블라 이 의미가 전부 다 뭐라고 했어? 그렇지? 질량 같다 이 뜻이잖아. 따라서 기체가 총세가지가 있는데 이세가지 기체의 질량을 똑같이 했을 때 원자 수가 40, 125, 24고 또 다른 말로 이거 원자 수가 40개일 때 이거 원자 수가 125개, 이거 원자 수가 24개일 때질량이다 같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자량 비교할 수 있죠. 아 어, 비교 대상이 두 개면은요, 음, 바로 몇대몇 몇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는데, 어, 세 개면, 음, 3세 개를 뭐다르게 맞추셔도 괜찮고, 아니면 일단 두개 맞추고 나머지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N이 나와 있는 거야. N 나왔다고 주저하지 마요. 이 형태도 계속 예전부터 있었던 형태니까. 그래서 이 N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조건이 한개더 있어야 되거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질량을 똑같이 1g, 1g 다 같이 맞췄거든. 질량 같을 때첫 번째 조건, 전체 원자수는 요것대요것대요거고 그리고 그리고 가와 다에서 Y원자수가 5대 4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다만 먼저 비교해보자고요. 그럼 가다만 비교하면 원자 두개짜리니까 이거 먼저 가요. 전체 원자수를 먼저 맞춰. 그럼 전체 원자수 40개 맞추려면 20이라 쓰시면 되고 n은 얼마지? 전체 원자수 2 더하기 n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분자 2 더하기 n분의 전체 원자수가 24니까 24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런데 거기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가 5대 4라고 돼 있는 거야. 음, 그러면 y 원자수는 가에는 5가 아니고 20이잖아. 몇 배? 4배죠? 그러면 다에는 16개 있으면 되거든. 그럼 이 녀석 분자수가 이건데 거기에서 Y원자수는 분자당 Y가 N개 있으니까 곱하기 N 요 값이 16인 N을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계산 826, 8 1 6 832, 4 그러면 넘어가면 3N 그리고 N 넘어가면 2N이잖아? 샥 하면 N은 2 곱하기 2에서 4 해서 N 하나 딱 구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걸로 내가 n이 4라는 걸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만 뽑아내시면 나머지는 뭐 개수 맞추면 되죠 전체 어 원자 두개인데 40개 되려면 20 하시면 되고 원자 다섯 개짜리잖아 그런데 125 하려면 5, 20, 5, 25, 25개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자, n은 원자 여섯 개인데2 4 g 하려면 24개 하려면 64, 24인가? 그렇지, 네덩어리 있으면 된다는 거지 뭐. 그때 이들의 질량 전부 다 같거든. 그러면 애를 일단 이두 개만 같은 걸로 맞춰보면 애 무게 얼마 나와? 25 나오겠죠? 애는 얼마? 20 나오겠지. 이게 바로 분자량. 그리고 나는 질량을 얼마로 맞춘 거야? 20 곱하기 25에서 500으로 맞춘 거죠. 따라서 이 녀석도 전체 질량을 500으로 맞춰주면 돼. 자, 그러면 음 4로 나누게 되면 얼마지? 4, 1은 4, 4, 2, 8, 아, 125 떨어지겠네. 따라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분자량 P 나왔고요. 그러면 기억 보기 N은 2가 아니고 4 떨어졌지? <웃음> 기체의 몰수 현재 N은 분자량 상대값이 25야. 그럼 5g이니까 25분에 5하시면 되고 N은 분자량 상대값 2 0이야 20분에 8하시면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5, 25, 5, 4, 20. 그리고 슥슥 지워지니까 몇대몇일대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가가에 두 배에다가 맞고. 이제 원자량 구하는 게 관건인데 <웃음> 쓰세요. 계산을. 그래서 <웃음> x 더하기 y가 첫 번째 25다. 하나 가시고 다음에 x에다가 z 하나 더한 것은 20이다. 그렇지? 아니다. x 4개구나. 4x 더하기 z가 20이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음, 125네. 젠장 쓰셔야 하시고 4y 더하기 2z가 125다. 참, 그래요. 화학에서 마지막 페이지쯤 가니까 이런 막열립번씩 풀려고 하니까 막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인데 이것만 풀면 된대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 예, 예,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풀어야죠. 그럼 어떻게 풀까? 음, Z를 먼저 날려버릴까요? Z? 예, Z 날려버리죠 뭐. 그럼 Z 날리려면 요거 두배 시키면 되니까 8X, 2Z, 40, 됐지?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 빼면 8X. 마이너스 4Y. 지워지고 지워지고. 40에서 이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85. 그러면 위에 이거 두개 연립해버리면 되니까 음, 4 곱할까요? 4X, 4Y, 4 곱하면 100. 그러면 애랑애랑 더해버리면 4X, 8X니까 12X는 100에서 85니까 15. 아, 숫자 분수 나온다. 큰 났다. 씨. 그럼 x는 4, 3, 10이 다 아니, 4가 아니지만 3, 4, 10이 3, 5, 15. 4분의 5 떨어지고 x는 4분의 5. 그럼 x가 4분의 5면 요게 4x니까 5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z는 15 떨어지고 예두 번째 구했어. z는 15 떨어지고 음 z가 15. 이제 y 계산해야지. 이걸로 하자. 4x. 애가 5죠? 그러면 4Y는, 어, 이게 100. 그러면 4Y는, 아, 진짜 이상하다, 숫자가. 95. 95. 그러면 4Y가 95니까, 마지막 Y는 4분의 95. 숫자 계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디급 보기는, 음, 죄다 4 곱해버릴게요. 4 곱하고, 4 곱하고, 4 곱하고. 5는 5도 나눠버리죠, 미리. 5, 1은 5. 그리고 N은 5, 3, 15. 그다음에 N은 누구야? 5, 1은 5, 5, 9, 45. 따라서 X 원자량 상대값 1. 그다음에 Y 원자량 상대값 19. Z 원자량 3, 4, 12. 대충 좀맞는것 같네. 그래서 20분의 12니까 계산하면 4, 5, 2, 10, 4, 3, 12. 5분의 3. 이것은 땡. 됐죠? 예. 이게 마지막 계산하는 거죠. 열립해야 되죠. 어쨌든 18번은 마지막 요 계산만 제외하고는 문제 자체가 단위 질량에 대한 그 해석을 할수 있냐, 그 내용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풀어보세요. 다음 갑니다. 이 문제는 쌤이 그쏙때 풀면서 처음 봤을 때 연립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가에서 생성된 씨를 가지고 연속으로 나에서 또 C가 B 반응하면 와, 그럼 되게 좀 복잡하겠다. 이렇게 연쇄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평가원하고 수능은 둘다 포함인지는 모르겠는데 평가원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한 7년쯤 전에. 근데 이제 계속 그런 줄 알고 봤는데 아니더라고. 가 가지고 가 화학 반응식에서 실험을 한 거고 나 화학 반응식에서 실험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가대로 실험이해서 따로 계산하시면 되고 나는 나대로 실험이래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 그냥 뭐요런 화합 반응식 문제 하나에다가 요 화합 반응식 문제 하나 두 개를 그냥 문제 두 개를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죠그게그 문제예요, 단순히. 이렇게 연결되는 건 밑에 질문에서 그래서 C 분자랑 구하고 D 분자랑 B를 한번 구해봐 이런 거니까. 어, 혹시나 싶어서 화학식은 내가 여기다 조금 쓸게요. A 더하기 B는 그래서 C, C다 하나 써놓고요. 두 번씩도 하나 쓰죠. 뭐? EC 더하기 B는 D, D다 하나 써놓고 그럼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그렇죠? <웃음>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일정 량의 A에 A8g에다가 B를 집어넣고 있거든. 그러면서 주어진 자료가 특이자료야. 그럼 특이자료는 우리가 경향성을 파악해서 N은 종결점 전이냐 아니면 종결점 후냐 그걸 가지고 한계반응물을 우리가 결정을 했었잖아. 그근데 경향성을 이 자료 가지고 예측할 필요도 없이 봐봐. 4, 3, 12, 8, 3, 24 증가했고 이값 자체가 그다음에 2, 3은 6, N은 4니까 감소했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그럼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구나. 그럼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N은 증가했으니까 N은 종결점 전 종결점 전이니까 한계 반응을로 오지. 예삐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공필점 바꿀게요. 됐지? 다음에 n은 감소했으니까 n은 종결점 후. 그렇죠. 종결점 후라는 건 a가 다 사라졌다 이런 거지 뭐. 8w. 문제는 이 새끼거든. 그러니까 a가 종결점 전이라서 B가 다 반응했는지 종결점 후라서 A가 다 반응했는지 그거 판단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알고 있죠. 종결점 전이라는 거. 뭐잘 찍으면 한 방에 가는 거고 아마 저도 이거 문제 처음 풀땐 전으로 찍어서 풀었어요. 그게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 경우.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해설이니까 애를 가정 한번 하죠. 종결점 전이다 하고. 그 그러니까 종결점 후다 하고 가정을 한번 하자고. 그럼 종결점 후라고 가정을 하면 특이자료는 선이 얘기했잖아. A는 애대로 리니어, 선형관계라고. C, 쭉 생기다가 일자. 그치? 그다음에 A는 애대로 또 선형이라고. 첨가 반응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나 전체 기체의 모수나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될 테니까. 따라서 이제 한계 반응물 결정됐으면 각 실험끼리 비교를 해서 요 수치를 내가 조정해 주면 되거든. 따라서 A랑 애랑 비교하면 반응한 양이 A, 똑같은 거야. 그럼 반응한 양이 같으니까 그렇지. 분자 C의 양이 같을 거고. 그러면 N은 N을 3으로 갈게요. 그럼 a 도3될 거고 N은 6 되는 것이. 그러면 추가할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여기로 전체 개수가 4에서 6으로 2개가 더 증가했는데 그 2개는 누구겠어? C는 갖다 했으니. 그렇지 남아있는 B겠지. B가 2개가 더 많은 거고 왜 B가 2개 더 많지? 논 양이 더 많으니까. 따라서 B를 몇 g 더 집어 넣었어? 그렇지. 10 g 더 넣었으니까 B 두 개가 10wg이다 해서 요거 하나 뽑아내는 거죠. 됐죠? 이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특이자를 넣으면 초기점은 어떻게 되고, 종결점은 어떻게 되고,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초기점 같은 경우는 여기 써볼까요? C 없겠죠. 밑에 전체 물질은 모르겠고요. 즉, B를 넣지 않았을 때 초기점. 음, 이때는 A밖에 없는 것이 뭐 종결점은 자 화학식 봤을 때 종결점은 생성물밖에 는 없잖아 근데 생성물이 C밖에 없거든 따라서 아 종결점은 이 값이 여기 좀 쓸게요 종결점에서 값은 이게 1이 돼야 돼1 그런데 종결점부터 쭉 해서 C의 양은 항상 3이거든 그러면 분모 전체 물질의 양도 3 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종결점부터 여기선 B가 몇개더 증가했어? 한 개의 B가 더 증가했거든, 3에서 4로. 그럼 B 두 개가 10W야. 그럼 B 한 개는 얼마? 5W지. 그래서 아 종결점부터 5W를 더 넣어서 이 지점 온 거야. 그럼 5Wg 넣어서 6Wg이니까 그 종결점에서 질량은 5W 차이. 그렇지, W가 돼야 되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왜? 3W가 종결점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은 A가 아니고 이 지점은 종결점 전이구나. 이걸로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죠. 일단 치울까요 가정하고 한번 해본 거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종결점 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초반부터 저렇게 잘 찍었으면 좀더 편하게 가죠. 왜? 반응한 양이 비교할 때 1대2잖아. 그럼 생성물 씨도 1대26으로 바꾸시고, n은 8로 바꾸시고. 그렇지? 그러면서 쓱 보이는 게 어머 보이잖아요. 내가 b를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를 종결점하고 전체 몰수. 근데 그 값이 항상 8로. 어, 뭐저 지점도 8이고, 이 지점도 8이고, 일정한 거잖아. 뭐, 종결점부터 증가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을 뭐라고 했어? B 넣지 않았을 때 A밖에 없었고, 여기는 뭐겠어? C, 생성물 C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A 사라진 A의 양이나 생성된 C의 양이나 같거든. 즉, A와 C의 개수가 같다는 걸 저기서 알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A 개수가 1이면 C 개수도 1이야. 요거 찾을 수 있고. 됐죠? 자, 그러면 종결점은 여기 어딘가가 종결점이거든. 근데 종결점에서 이 값은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종결점 봐봐. 그럼 종결점까지 밑에 분모는 항상 8로 같아야 되거든. <웃음> 그럼 그게 1 되려면 C가 8이 생기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6W가 6이야. 그럼 8 생기려면... <웃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게 네. 8 생기려면 8W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아 B가 8W 반응해야 C, A가 8W 다 반응해. 그럼 저기 두개 동그라미는 뭐? 질량 비 그럼 질량 비 밑에 쓰면 A 1g 반응하면 B 1g이고 C는 2g이 생겨. 그거에 따라서 분자량 1A는 1. 1B도 그래서 1. 1C가 2니까 C의 분자량은 2. C의 분자량은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 B의 분자량은 1. 됐죠? 그래서 이걸로 실험 일이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잖아, 이거는. 그렇지? 만약에 수능 등등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실험 1만 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아주 심플한 문제죠. 우리가 앞서서 많이 봤던 유형들인 거고. 이제 실험 이는 뭐냐 하면 C를 8Wg 넣은 거야. 그럼 C를 8W, 분자량으로 개수로 빨리 바꿔버리자고. 그러면 넣어버리면 8W, 8g 할까요? 그럼 C 4개 들어갔고. B 분자량일 1인데 3W니까 그냥 A, B 3개 들어갔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대 2니까 C가 다 사라졌고요. 그때 저 값이 5분의 4 나왔거든. 그러면 D는 2배 더 많이 생겼어 반응했으니까 생성물 D도 2배 더 많이, 2D. 그다음에 밑에 전체 물질 생성물 2D에다가 더하기. B는 2개 사라졌죠? 그럼 3개에서 2개 빼면 하나 남아있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 e 값이 5분의 4인 D를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D는 그렇죠. 2가 떨어지지. 그럼 이제 마지막 D의 분자량은 돌리면 되죠. 분자량 곱하기 개수가 질량 비니까 2, 2, 4. 1 곱하기 1은 1. 4g 사라지고 1g 사라지면 N은 5g이 생겨. 2D가 오니까 D는 2분의 5. 그래서 질문이 C의 분자량 분의 D의 분자량이니까 C의 분자량 2. D의 분자량 2분의 5.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간단한 문제고. 그죠 그래서 요게 19번. 넘어갑니다. 다음. 음, 아이쿠. 어, 됐다. 20번. 그, 첫 줄에서 A몰농도, B몰농도, C몰농도니까, 몰농도는 신경 쓰지 마요. 계산하라 이거니까요.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인가? 밑에 보기에서도 실제 값이 아니고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인가 물어본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건이가 이온이 누가 있냐? 그럼 찾아보면 여기 X가 2플러스 e+, 여기에 쓰는 거 2플러스 e+, 그렇죠? 그리고 산인데 염기 하나하고 산두 개거든요 <웃음> 산에 2마이너스짜리 e 채트가 있는 거죠 그 이것만 신경 쓰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게 양이온과 음이온 나왔거든 야 이거야 첫 번째 요 자료 해석하는 건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는 무슨 수 차이? 이가 이온 수 차이. 기억나죠, 이제? 지금 몸에 다 익었을 거야. 이가 이온 수 차이. 오케이? 따라서 이가 이온 수 차이인데, 얘가 4분의 5. 오, 양이온이 더 적잖아. 여기도 6분의 7. 양이온이 더 적잖아. 그 얘기는 뭐? 2 플러스 이온이 더 많다는 거야? 2 마이너스 이온이 더 많다는 거야? 그렇지. 이 e 플러스 이온이 더 많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뭐, 그렇지? 자, 그리고 뭘 롱도 나온 건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여기에다가 용액의 전체 부피 곱해 가지고, 뭐, 저기 미지수로 나와 있는 부피를 구해라. 이게 문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억하고 니은이 하나는 x고, 하나는 y고, 하나는 z거든. 그러니까. y Z인지, z 인지 z y 인지를 판단하셔야 돼. 뭐 통상적으로 쭉 보면 뭐 애가 순서대로 y 하고 z 인데 기억하고 니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출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수능에 들어가면 야 이거야 하고 좀잘 찍으면 좀 빨리 가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그 어떻게 찍을 거야? 애를 기억을 y로 찍을 거야, z로 찍을 거야. 그렇지? z로 먼저 찍고 가는 거야. 이 okay? 그렇게 하긴 할 건데. 우리는 지금은 해설을 하는 거니까. 즉 얘가 y인지 z인지. 뭐 결론적으로 얘는 y가 안 돼. 왜안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겠지.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기억디어 순서대로 해서 너1 마이너스 자리야 하고 제가 할 거고. 그 쓰는 거좀 편히 보기 좀 편하라고 쌤이 안 집어넣은 거좀한 정리 조금 할게요. 자 그래서 2플러스에 e 1마이너스 집어넣었거든. 그럼 여기서 4, 온인데 B는 내가 깐다고 했지? 5개, 4개 하시고 그때가 한개 차이나. 그한 개가 2가 이온수 차이인데 2가는 애 밖에 없거든. 따라서 너 하나야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양이온이 전체 4개니까 여기? 그렇지. 애가 3개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수소이온 자리잖아. 왼쪽은 수소. 그럼 수소이온 자리니까 산성이네. 산성이면 누가 없어? 그렇지, OH가 없지. 그러면 음, 이오는 애밖에 없고, 어, 전체 애가 다섯 개야. 그럼 하나 다섯 개가 되죠? 액성은 산성. 그러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10mm니까 여기 다섯 개. 그치? 뭐 여기는 세 개. 그런데 거기에 내가 다시 산을 또 집어 넣었거든. 그럼 산 넣었으니까 여기도 액성은 뭐? 그렇지, 산성 되는 거지 뭐. 그럼 산성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N은 없어. 오케이, 이거. 자, 그러면 야 산성인데 산 넣었으니까 그럼 개수, 미지수로 이걸 이용해서 L을 몇개 넣었는지 뽑아내야 되거든. 그럼 N은 얼마? n 개될 거고 N은 H2Z니까 2 n 넣었겠지 뭐. 이런 관계겠죠. 거기에서 이 N을 구할 건데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 이식 이용해서 음, 양이온 어디 있니? 이거죠? 2n 더하기 4 대입하시고 음이온 5 더하기 n. 따라서 2n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n이 6분의 7이다 해서 n 구하셔도 되고 또는 이거 활용해도 되죠. 현재 n은 여기 차이값이 1나거든. 6하고 7, 1. 즉 그만큼 양이온이 한개더 적은 거거든. 그런데 실제를 보니 양이온은 2n 더하기 4고 음이온은 n 더하기 5거든. 음이온이 더 많죠. 몇개 차이 납니까? n 더하기 5에서 이걸 빼버리면 되니까 n 더하기 5에서 이 값을 빼면 마이너스 n 그리고 5에서 4 뺐으니 1 그래서 1 마이너스 n개 차이거든 그럼 6개, 7개 하면 1개 차이인데 실제는 1 마이너스 n개 차이니까 몇 배? 1 마이너스 n배 하면 되지 뭐 그렇지? 따라서 음이온 할까요? 음이온도 7개가 아니고 거기에 1마 N배를 해야지 실제 음이온의 개수 N 더하기 5가 나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7 n N이니까 넘어가면 8에는 7이고 5니까 H 떨어지고 N은 4분의 1 나와요. 통상적으로 저걸 좀 잘못 찍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좀 나오냐 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음, 문제로나 문제 시대에서 나왔던 것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n이 음수가 나오든지 그럼 잘못된 것이 그럼 여기서 빡꾸 아니구나 하고 치고 갈 수가 있고 그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등 계산했는데 전하 균형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 균형이 안 맞든지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죠 일단 n은 양수니까 패스고 뭐 4분의 1 전하 균형 맞춰서 우리가 숫자 n 구한 거잖아요 그치 따라서 그것도 음 패스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안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어, 몰농도에다가 전체 부피 곱해서 부 V구해야 되는데 그 부피가 음수가 나오든지. 따라서 공통적으로 보면 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아너 잘못 찍었구나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N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을 들어가시면 4분의 1이죠. 즉 현재 맨 밑에 줄 빼고 여기까지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요 밑에 줄에서 몰농도의 부피 곱해서 갑니다. 몰농도 5, 부피는 호남 용액에 의해서 부피, 전체 부피는 V 더하기 20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몰농도7 호남 용액의 전체 부피는 V 더하기 30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Y와 Z의 이온수 합그 B거든. 그러면 N은 4분의 1이고 N은 합친 게 4분의 얼마니? 21이잖아. 4분의 1이고 4분의 21이고 4다 곱해버리면 21, 그렇지? 따라서 개수비가 1대 21 나오니까 여기에 21 곱하고 1 곱한 게 같은 부위를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 부위가 똑같이 나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7, 3, 21. <웃음> 그러면 계산하면 3, 5, 15 부위에 부위 빼면 14 부위는 어, 요거 30에다가 이거 넘어가면 15 곱하기 20 나오니까 음수잖아. 여기에 걸려버리잖아 그렇지? 아, 따라서 한참까지 와야 되는 거네 그래서 너는 1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V에서 걸리는구나. 이거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음. 아닌 거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이 걸어왔다. 그렇지? 어.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시또 조금 지워서... 어.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였어요? 1 마이너스가 아니고 너2 마이너스야. 이 결론이 나면 이제부터는 좀 편하죠. 우리가 까자고요. 우리 까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개수 차이가 에요 위치가 2 e 플러스 위치고 요 위치에 2 e 마이너스일 거거든. 그 차이가 한개 차이난다 이거야. 한 개. 그런데 양이온이 더 많으니까 이 e 플러스가 한개더 많다 이건데 봐봐. 산한 종류, 염기 한 종류거든. 산한 종류, 염기 한 종류인데 둘다 똑같이 이가이온이야둘다 똑같이 이가이온인데이 플러스 e 염기를 더 많이 넣은 거야. 그럼 이 e 플러스 염기를 더 많이 넣었으니까 액성은 무슨 성? 염기성이고. 그럼 염기성 이면도가 없어? 애가 없고. 그렇죠? 그럼 애가 없으니까 양이온 4개? 니가 전부 다네개인 거고. 그러면 양이온보다 음이온. 양이온이 이 음, 어, e 플러스 이온이 E 마이너스 이온보다 한개더 많아서 네개니까 그렇지. N은 3개 되는 거고. 그럼 그대로 쑥 쓰면 네개 여기도 네개 여기는 세개쭉 달리네요. 어? 그렇지? 자, N은 E 플러스고 N은 어, E 마이너스고. 자, 그 상태. 근데 거기에 내가 산 20ml를 넣어 집어넣었거든. 자, 그때 양이온과 음이온에 개수 차이가, 얼마나 오지? 2 e 플러스 E 마이너스 차이가 한 개인데, 애도 한개 차이 똑같잖아. 그 얘기는 뭐, 아, 여섯 개, 일곱 개다, 이거예요. 여섯 개, 일곱 개다. 그지 자, 그래서 양이온기, 양이온하이 여섯 개고, 그리고 음이온이 일곱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염기성이고, 이거 액성. 산도 집어넣었지? 음, 봅시다. 요건 내가 한 자리 지워놓자. 둘다 hh니까. 지우니까 좀 보기 좋네. 그러면 전체 양이온이 여섯 개니까, 여기에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고. 됐죠? 둘다 h라서 하나 지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h 있으니까 액성은 무슨 성? 아, 산성. 그럼 산성이니까 누가 없어? 니가 없어. 지우시고. 그러면 음이오는 요거요거 요거 합쳐서 7개 되면 되니까 너는 4개. 아, 20mm에 Y1-는 4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부피 구하시면 몰롱도 5대 7. 그러면 5 곱하기 부피, V 더하기 20. 그다음에 오른쪽 7 곱하기 V 더하기 30. 그때 개수가 4개 7개니까 아 4개 7개 해서 여기 7. 여기 4 곱하시면 같은 거죠. 뭐 이제 이것만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V, 4V니까 V는 4, 3, 10이 5, 2, 10, 1 0이니까20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밑에 V는 20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ABC는 몰롱도 비교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이 녀석의 몰롱도잖아. V가 20이니까 20분의 4 하셔도 되고 그냥 0값이나 비만 구하면 되니까 2mm에 4해서 2라고 쓰고요. 그리고 B는 Y에 대한 거니까 이거잖아요. 20mm에 4개. 그럼 2분의 2mm에 4개라고 해서 2분 0다 깔게요. 2분의 4해서 2 쓰시고 그다음에 C는 이녀석이 몰롱도잖아. 10mm, 셋 그러니까 1mm, 셋 해서 3 하시면 50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은 이게 20번. 됐지? 예, 그래서 20번은 음, 어쨌든 간에 뭐 저기 뭐 1번하고 2번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음, 잘 찍으세요. 점에 잘 찍어서 가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혹시나 저게 1 마이너스 넣었을 때왜안 되는지까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이제 복습 삼아서 볼 때는 네. 여기까지 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고. 요걸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